해 가지고 어머니가 팔아요 아니, 니 안녕하세요. 밥술 한 잔입니다. 소곱창처럼 고기 잔뜩 있는 돼지곱창으로 유명한 어느 고깃집 오늘은 육즙난과 함께 했어요. 일명 꼬곱창. 동두천의 정부 인천 등 일부 지역에 꼬곱창을 파는 가게가 있으나 많지 않습니다. 대박. 그럼 이렇게 원재료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팔 쓰기도 하는 거네요. 어, 이거. 이곳 고기집은 자녀분이 운영하시는 정육점에서 고기만 납품해 주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전국에서 갈매기와 돼지곱창을 납품 받으러 온다고 하니 그 맛이 궁금하네요. 아 그게 갈매기에요? 요거는 맛있어. 요 살은 아니고. 살짝 맛있어. 아 그래요? 짤은 아. 아 네네네. 아 진짜요? 거거요 요거 요 거. 이거 어야요이고아 요거는 살부분 그냥 갈매기는 육회용이라 근막은 익히고 살은 그냥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돼지고기인데다 여름이지만 사장님 믿고 맛보기로 하는 육점남. 이게 이게, 이게 크게요? 너무 커. 아니 <웃음> 아니야, 아니야 음, 음. 다 먹지 마. 야 야! 맛있어? 게어요 맛있어. 요게 맛있어. 요 맛있어. 요게 맛있어. 요게 맛있어. 게 맛있어. 요게 맛있어. 요게 맛있어. 맛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요 요구을이렇게 요렇게. 요국만 겉에 구워가지고. 요렇는 요렇게. 요고 겉에 구워서 얘는 겉에만 살짝 게고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요아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어? 어 조그맣게 샐러드만? 어, 조그맣게. 아, 유 크게 먹어야 맛있는데. 우와, 어, 다 어. 난생 처음 마주한 돼지 육회 거부감부터 드는 점피디입니다. 음. 아니, 이거 돼지인데. 돼지인데 어, 그냥 먹어. 아닌 거 아닌가. 오빠, 처음 먹어보는데, 오. 크게 먹으면될것 같습니다. 음. 부드럽다. 어떤 식감인지 알겠지? 음. 완전 날켜 먹을래. 나도 이제 날켜 <이렇게> 먹을래. 부드럽네. <웃음> <보드랍네. 웃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돼지 육회는 밥술족과는 안 맞는 걸로. 구워 먹으면 싱싱하고 쫄깃한 식감이 배가 됩니다. 특히 근막이 질겅질겅 씹는 재미가 있네요. 내 갈매기 살이 되게 싱싱한가봐 음. 그런데 양념된 갈매기에 익숙한 탓인지 고기의 고소함이 거의 안 느껴졌습니다 소금을 찍어도 소금과 고기가 따로 도는 싱거운 느낌이랄까? 오히려 진짜? 느끼함이 증폭되는 건 왜일까요? 마늘, 고추 이런 건사와야된냐고 <웃음> 야채는 직접 준비해야 한다는 거 참고하세요 기본차는 네가지 정도 나오고요 이날은 모두 김치류였고 굉장히 신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참기름은 꽤 괜찮았어요. 근데 안에 보면 고비차 있어. 응 맞. 안에 고비차 있어. 이건 언못건드리겠한데 아, 양 되게 많지? 아까 1인분이라도 신게없는데양 되게 많지? 2인분이잖아 이거 2인분이야 지금 엄청 많은거야? 검들지 마! 내 손질을... 지금 지금 뒤집어야돼 이곳은 손님이 곱창을 구우면 혼나고 사장님이 직접 구워주신다는 후기를 보긴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분은 오시지 않고 곱창은 탈것 같아서 직접 구웠습니다 근데 주변 테이블도 직접 구웠어요 결국 사장님은 끝날 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한가할 때 구워주신 것 같았어요 괜한 기대는 하지 맙시다 직접 구워보니 곱은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소곱창과 비슷한 비주얼의 이 돼지곱창은 순대용으로 많이 쓰인다고 하네요 맛은 소곱창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고 값은 저렴한데요 왜 일반 곱창처럼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은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다음 에단 먹어보이는 우리가 아는 그런 고이 아닌데? 좀더 <웃음> <웃음> 있어 그치? 금방 있어서 좀 찔리려고 하는 그래? 네. 좀 안에 국을 내주고 있어 그 흔한 우리 소급장 볶을거야? 음. 두께가 조금 더 두껍고 길이가 길었다면 속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웃음> <웃음> 아유 누군냐고 로러겄네 으으으 지라. <웃음> 우와 <웃음> 지라입니다 1인분 유 부담스럽게 <웃음> 빨간 <웃음> 비주얼인데요 또 거부감이 스멀스멀 무슨 신상처럼 생겼어 지라가 심장이야? 네소도 아니야 소빠바? 지라가 어느 부위야? <웃음> 저는 소맥에 집중하고 있네요 <웃음> <웃음> 오, 저 지라가. 지라가 무슨 부위일까? 네, 찾아보면 되지? 지라는 비장입니다. 주로 혈액을 걸러주는 필터라고 하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오장 중 심장에 이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위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비장을 소화된 음식물로 귀와 혀를 만드는 곳으로 이해하고 있다네요. 부위 특성까지 자세히 알고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왜 짙은 빨간색이지는 이해가 됩니다. 언뜻 보면 소생간을 구웠을 때와 굉장히 비슷해 보였어요. 육질의 질감과 색감도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좀 저렴한가봐요. 엄청 많이 주셨어요! 1인분이란 말이죠 맛도 소 생강구이와 비슷할까요? 그 생강 익히면 딱이 느낌이거든? 어 맞아 질감 똑같다 잘 익혀서 먹어 잘 익혀서 먹어라 돼지야 돼지. 부드러운 거 있죠. 부드러워서 좀 힘이 부드러워서 좀 맛이 좀희이야 아니 그럼 염통 맛이랑 비슷하네. 염통? 아니야. 아니야. 생강 구웠을 때맛 비슷해 방문 의사가 있다면 참고해 주세요. 허름한 놓고인 만큼 기름때와 모기와 사투도 있고요. 카드 결제가 안 되는 단점이 있지만 고기의 신선함과 저렴한 가격은 인정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